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 DPM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 사람 이름이죠. 데럴파울 마리티네우라는 사람이 어, 편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앞돌리기 시스템이 있고요. 옆돌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옆돌리기 시스템, DPM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이 음, 시스템은 어, DPM이라는 볼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포인트를 아셔야겠죠. 자일족구수는 장축과 단축의 합입니다. 자, 포인트. 장축 포인트. 여기가 제로고요. 1, 2, 3, 4, 5. 여기까지는 반 칸씩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 한 칸씩 올라갑니다.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뒤쪽으로는 제가 시타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 설명 구간에서는 여기 가까운 안쪽에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축 포인트. 여기가 마이너스 0.5.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착 포인트. 코너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반칸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제로. 1, 2, 3, 4, 5, 6. 이렇게 반칸씩 올라갑니다. 공식은 1족구 수. 장축과 단축의 합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 도착 하시면 값은 두께와 당점이 됩니다. 두께와 당점 세분을 해주시는 거죠. 아 당점은 음, 일출일모라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억각이 되면 당점이 중단 당점에서 시작합니다. 중단, 중단, 1팁, 2팁, 3팁, 4팁, 4당점이죠. 내려가면 5, 6 이렇게 되고요. 빛각에 정각이나 빛각에서는 상단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만 자 일단은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당점 변화, 자, 요 배치를 놔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1족구 포인트 값. 대략 5에 있네요. 단축은 뭐한 0.1 정도, 0.21 정도 되니까, 1이나 2 정도 되니까, 요거는 그냥 0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5. 일족구 포인트 값은 5. 기울기. 기울기는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그으면 됩니다. 1족구의 옆면을 선, 통과하는 선을 그면 이게 길류기가 됩니다. 그럼 제로가 되죠? 도착 포인트 대략 마이너스 2에 있네요. 5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3이 되죠? 3을 두께와 당점으로 세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8분의 3 두께에 제로 당점, 8분의 2 두께에 1 당점, 8분의 1 두께의 2당점,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뭐 무회전도 가능하니까 8분의 3 두께의 제로 당점을 한번 시탈을 해볼게요.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무회전, 상단 무회전이죠. 미들발로, 속도는 1에서 1.5레일, 부드럽게 칩니다. 속도는 1에서 1.5레일 부드럽게 칩니다. 음 조금 두꺼워서 좀 많이 갔는데 그러나 득점이 가능했네요. 음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1적구 포인트 값, 1적구 값, 자, 여기가 3이죠? 0, 1, 2, 3, 장축 포인트 값 3, 단축 포인트 값 마이너스 0.5. 자, 그러면 다음 되죠? 3 더하기 마이너스 0.5, 2.5가 나오죠? 2 5에 도착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1, 2, 3, 4. 4 정도에 있네요. 기울기 제로 더하면 되겠죠. 2.5 더하기 제로 더하기 4. 6.5가 나오네요. 6.5를 두께와 당점으로 세분화를 하면 되겠죠. 6.5. 8분의 4 두께의 2.5 당점. 그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시탈을 해볼게요. 8분의 4 두께를 정확히 해보시고 2.5 단점 1에서 1.5 레인의 스피드 미들 발로 1에서 1.5 레인의 스피드 미들 발로 조금 짧았지만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렇게 또 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기울기가 있을 때 자, 시탈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요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기울기가 생겼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족구가 있는 포인트 자, 여기가 5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 장축값은 5입니다. 단축값은 0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5 더하기 도착이 마이너스 2 정도에 있네요. 그러면 더하면 3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는 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울기는 기울기 한 칸일 때는 플러스 1이고요. 자, 억각 기울기 두 칸이 되면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기울기 2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 주시면 3이 되죠. 기울기 두 칸은 3, 기울기 두, 세 칸은 5. 기울기 4칸은 7. 자, 그렇게, 숫자를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울기 2칸이니까, 뒤에 플러스 1을 더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3. 자, 5 빼기 2는 3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3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을 두께와 당점으로 세분화를 해주, 해주시면 되겠죠? 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게한 8분의 3두께 3당점, 8분의 2두께 4당점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8분의 2두께 4당점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4당점, 자 정확하게 3시당점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이래서 1.5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이래서 1.5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조금 두꺼게 맞았는데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기울기 억각 한 칸은 1, 두 칸은 3, 세 칸은 5, 네 칸은 7. 자, 빛각도 똑같겠죠? 어, 대신에 억각은 당점이 중단 당점이라면 빗각은 상단 당점으로 갑니다. 일출 리물시당점하고 어, 똑같죠? 자 이번엔 빗각을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엔 요런 배치를 놔둬 봤습니다. 자 1조급 포인트 값좀 옮길게요. 자요 정도면 대략 5 정도가 나오죠. 5.2 정도인데 5라가 잡고요. 자, 여기도 단축값도 음 0.1 정도 나오는데 그냥 제로로 잡습니다. 자, 5. 도착은 제로에 있네요. 5 빼기 제로. 자, 5. 기울기. 억각 두, 아, 빗각 두 칸이 생겼네요. 빗각 두 칸. 두 칸이면 3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3. 자, 빼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빗각이니까. 둔각이라고 그러죠? 둔각. 자 그러면 5에 빼기 3을 해주시면 2가 나옵니다. 그럼 8분의 2 두께에 무회전, 8분의 1 두께에 1당점. 자 1당점이면 오른쪽이니까 대략 뭐 1시당점 정도가 되겠네요. 상단 당점이죠. 빛각은 상단 당점. 자요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저는 8분의 이 두께에 무회전을 한번 쳐볼게요. 좀 어려운 당점이지만 한번 시타해 보겠습니다. 8분의 2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상단 무회전 1에서 1 5일 스피드에 미들발로 1에서 1 5일 스피드에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조금 두꺼웠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그러면 음이 시스템에 중요한 것은 기울기 기울기가 제일 어, 중요한 키포인트였죠. 기울기 한칸 1. 기울기 두칸 3. 기울기 세칸 5. 기울기 네칸 7. 그것만 잘 숙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자, 그러면 음, 시타 장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어, 몇 가지만 시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